좋아요, 아, 좋아요, 구독,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<목소리> 참, 무슨 생각 나는데 지난번에 지방에서 어, TV 봤다고 아. 이제 찾아오셨어요. 네. 근데 그분은 그냥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데도 숨소리가. 뭐 앉아서도, 뭐 이런, 앉아서 잠을 안 자는데도. 소리... 네, 그래서. 구강도 보고 뭐 여기도 보고 다 보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막힌다는 거 자기가 뭘 하다 보면은 숨이 콱콱 막힌 느낌이 난대요 평소에도? 응. 네. 불과 몇달 전부터 네.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죠 당연히 숨소리가 이런 숨소리가 나니까 아 뭐. 그래서 이제 뭐 신경과 가보고 뭐 어디도 가보고 는데 원인을 못 찾겠고 그러던 차에 이제 TV를 보고 어, 음. 저 사람 이라면 나에게 뭔가 <웃음> 해답이 있을 게다고 도 열심히 찾아오셨는데 네. 아무리 봐도 이 상기도 쪽이 아니에요. 아... 이쪽이 쪽, 이쪽. 이 중기도 하기도 쪽에 네. 거기에 뭔가가, 뭔가가 있어.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아... 근데 그건 제가 눈으로 볼수 없잖아요. 그렇죠, 저 속이니까. 네. 그래서 그거는 좀 두경부외과에서 CT를 아... 찍어보고 좀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. 아, 그건 해서. 두경부외과? 아. 두 경부 아. 뭐 이비도과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과죠. 음. 그거는 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음. CT를 찍는 수밖에 없죠. 어. 그래서 낭감해요 이런데 뭐가 종양 같은 게 생긴다고 생각해보면 어, 그렇네요. 와 이거 수술 어떻게 하지? 어, 별일 없으셔야 할 텐데. 네. 그런 분이 음. 계셨군요. 네. 네.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기만 하는데. 음. 평상시 소리가 마치 코 고는 소리가 나요 그럼 굉장히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잘 때 그런 소리가 왜 걱정을 안 하지? <웃음> 시원하죠 잠잘 본인, 때 그런 소리 본인이, 어, 본인이 못 듣기 때문에 본인이 못 듣기 때문에 그래서 녹음하시라고요 네, 네. 녹음해봅시다 네네 네. 수면을 녹음하자 네네 아. 네.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<웃음>